소중한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깜냥입니다 또 즐거운 주말이 왔네요 어, 그래서 오늘 잠깐 라이딩하러 나왔습니다 어, 오늘은 어디에 갈거냐면요 구미의 어, 유명한 금호산으로 가보려고 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많이 풀려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도 갑자기 좀 추워졌다고 하네요 옷을 두껍게 입고 나오긴 했는데 한번 밖으로 나가봐야 알겠어요 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나? 이렇게? 깜이 보이나? 깜이랑 깜이랑 잘 다녀올게요 출발 와 오늘은 바람도 좀 부네요 주말 저는 며칠간은 따뜻해서 이번 주말에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또 주말만 되니까 또추워지네요감냥이는 <웃음>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길 기다린다 근무사는 그 시내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달릴게요 헬멧도 바꿔야 되는데 아직 뭘 사야될지 결정을 못했어요. 깜냥이는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. 이렇게 헬멧이 너무 크잖아요. 안전을 위해서는 뭐 그렇지만 좀 작고 이제 밝은 색을 사고 싶어요. 컬러가 좀 있는. 핑크를 살까요? <웃음> 너무 튀겠죠. 감량아, 네 나이가 몇인데 핑크는 아닌 것 같다. 오늘 차들이 굉장히 많네요. 지금 강 위에 있습니다.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. 오늘 쪽에 보이는 것이 금이 낙동강이랍니다. 낙동강에 사이다 갖뒀어도 폭포가 없으면 못 먹는다네, 에이. 오늘 금오산으로. 정한 이유는요 금호산에 그 해물파전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물파전을 먹으러 가는 건 아니고 사서 오려고요 왜 오토바이는 대리운전이 안 될까요 차타가무 가면 그파전에 돈동주 한잔씩 하고 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술을 마시지 못하니까 오늘 그냥 포장해 오려고요. <웃음> 참 지난주에는 제가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. <웃음> 어, 제가 구미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는데요. 어, 회사 홍보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어, 임직원 중에 특별한 취미를 가진 임직원을 선정해서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데 어, 어떻게 제가 바이크를 타는지 아시고는 저를 인터뷰하시자고 하셔서 음, 바이크를 타는 모습도 찍고 바이크에 관련된 질문들도 인터뷰 진행했었어요. <웃음> 영상이 잘 나왔을지 모르겠어요. 와우. Wow. 편집이 돼서 공유가 되면 <웃음> 채널에 올리도록 할게요. 제가 이 바이크를 타는 거에 대한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시간이었어요. 귀중한 시간이었어요. 오랜만에 시내 쪽으로 나오니까 <웃음> 차들이 너무 많아요. 주말인데 다들 근무상 가나? <웃음>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제가 미용실 다녀오면 다들 미용실 갔다 온것 같고 깜냥이는 나름 아재 개그 중이다. 인사했다. <웃음> 깜냥이는 라이더들에게 인사하는 걸 좋아하는 예의 바른 여자다. 오랜만에 시내길이라서 기하 변속을 많이 했더니 <웃음> 여기 손이 아프네요. <웃음> 긴장된다. 시내길은 긴장돼요. 차들도 많고 신호도 잘 받아야 되니까. 아 좋다. 이쁘다. 감량 너도 크크. 바람은 차나요. 너도 차가운 여자잖아 크크. 오른쪽에. 금호산 저수지에요 오리배도 타고 해요 <웃음> 저수지 주위로 둘레길이 있어서 여기 산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지만 금호산에도 놀이공원도 있답니다 <웃음> 식당으로 올라가 볼게요. 자, 여기, 여기가 여기가 식당들이고요. 어, 어디로 갈까? 다들 손님들 맞이 바쁘네요. 어, 자기 제가 잘 가는 곳으로 가볼게요. 짜자잔. 여기는 주차를 못하게 막 하는데.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여기 프라우스입니다. 어, 사람들이 많네요. 도착을 했습니다. 안될 자리가 없나 보다. 아니, 그구 <목소리도> 네. 아, 이거 안 되는 거예요. 죄송해요. 아, 이거 어제 만기가 돼서 새로 했는데. 싫어하냐? <웃음> <웃음> 네. 네. 여기는 1층이랑 2층까지 있는데 자리가 없나 봐요. 파전도 많이 기다려야 된대요. 파전 나오면 다시 찍을게요. 파전을 샀고요. 포장해서 이제 집에 가요. 목적 달성했습니다. 바이크는 왜 대비가 없냐고요 <웃음> 대비가 있었으면 동동주 한잔 하고 가는 건데 아쉽네요 집에 가서 사장과 동동주로 마음을 달래 보겠습니다 <웃음> 아싸 네 에라디아 가자 소중한 교님들 집에 도착했고요 알밤 봉동이라는 막걸리가 있어서 한번 사와습니다 이거 힘든 거 맞지? 맞겠지? 감냥이 백치미 발산 중 도장님들도 맛있는 저녁 시간 되세요 진짜 맛있어요 <웃음> <웃음>